시다이버입니다. 저는 지금 미시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실탄사격을 할수 있게 되면서 여러가지 실험들을 준비했는데요 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생각했던 실험들을 준비했는데 이런 실험들을 함께 해주실 언클스티브 형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언클스티브입니다 성원씨 근데 지금 이거 준비 많이 했잖아요 아 근데 미국에 이거 쏠려고 온거예요 이건 맞배기에 불과하죠 아, 본게임은 이거... 따로 있습니다 오... 한번 가시죠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본 게임 보러 가시죠? 네. 아, 네. 아, 아, 네. 네 우리 한국 최고의 방탄유리 업체 디펜스코리아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방탄유리 55mm 두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판가스 폭파 컨텐츠 뭐 스틸 컨텐츠, 스틸 방탄 컨텐츠 그리고 소화기, 뭐바이스플라이어 알씨카 뭐 사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네. 아, 그거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네, 네. 이게 방탄이 진짜 될지, 네. 가능한지야. 네. 시간 준비할고그근데 이렇게 많이 해어요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아, 근데 스케일이 남다르네. 한 천만. 네. <웃음> 그리고 음료수 캔, 물, 그리고 A4 용지 5천 장 준비했어. 그밖에도 네. 수박, 네. 그리고 벽돌. 네. 와 씨, <웃음> 일어 <일로> 있어 <웃음> 새벽에. 벽돌. 네. 시작해서. <웃음> 네. 뭐 이거는 우리 엉클 스티 형님이 좋아하시는 에. 이걸로 샷건을 쏘면 되게 향기가 좋다고요 아무튼 여러가지 컨텐츠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